안녕하세요. 공유한국의 대표 오성입니다 제가 원래 카메라에 안 섰는데 서게 된 이유는 저희 이제 플로그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그분들의 성의를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보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플로그를 좀 소개를 하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플로크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 볼수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아침 10시에 1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좋은 일이고 그리고 한번 오셨던 분들은 좋은 기억을 또 가져가면 더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친환경 장바구니를 네 작년에 제작을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나눠드립니다. 되게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접, 접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요, 요 주머니에 이게 다 넣을 수 있어요, 접어서. 또 이게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오시거나 정말 틈만 나면 쉬는 날을 일부러 목요일로 맞춰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저희 스탭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회, 10회, 이렇게 5회 배수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랜덤으로 플러깅 끝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재물뽑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스티커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도 제주관광공사 내에 있는 웰컴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티커 어, 별거 아니지라고 하시겠지만 디자인 보시면 되게 예뻐요 저, 저, 사실 저도 뭐, 노트북이나 어? 캐리어 가방에 예, 이런 거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정말 붙이고 다니고 싶을 만한, 네, 아주 이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미투미라고 해서, 어, 렘, 회사 이름은 레미디인데, 이제 친환경 반려동물 용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이제, 레미투미라는 업체에서 손수건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플로깅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뭐 이것저것 또 이제 친환경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장바구니를 주는 것처럼 휴지 이런 거보다 손수건을 쓰는 게좀더 좋기 때문에 자, 손수건은 이거는 이제 장미꽃인가? 네, 그런데요. 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주 사투리인 것 같은데 꽃처럼 악고 온너라는 이제 멘트가 있어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행복나무라는 곳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제주 트래블 키트 일반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트래블 키트보다 훨씬 커요 샴푸 컨디셔너 클렌징 폼 바디워시에서 총네 개인데 하나가더 들어 있습니다 이 공병은 뭐냐면 각자 이제 본인이 쓰는 뭐 로션이나 뭐 바디 로션 뭐 이런 것들 뭐더 넣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배려. 래서 이렇게 통을 하나 더빈 어,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인증까지 받은 거라서 피부 예민하신 분한테도 트러블이 없이 이제 순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 약간 감귤향 같은 게좀 부드럽게 나서 어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여기 이제 제주 패스라고 저희가 이걸 모바일 상품권은 코드로 받아 갖고 그 제품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 왔는데 뭐 제주패스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주패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여행 올때 자동차 렌트카 최저가 검색하시면 제주패스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패스는 제주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 숙박이나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 뭐 이런 데들에 대한 정보와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카페패스는 뭐냐면 이제 3일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한 잔씩 여기 등록돼 있는 카페들 근데 거의 대부분 제주에 있는 대부분의 카페라고 보셔도 될 만큼 많은 그 카페들이 200개인가 3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음료를 드실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메리카노 기준인데 만약에 어떤 음료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음료랑의 차액만 부담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애월에서 라는 업체에, 옆에는 이렇게 제주라고 되어 있고, 이 네, 바다가 있죠. 네. 그 뒤에는 제주도라고 이렇게 써있는 네, 티셔츠 라지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어, 협찬을 받았고, 밑에 보면 에월에서라고 네,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그 에월에서는 이 티셔츠를 이제 티셔츠나 맨투맨을 판매하는 것이고, 제주도 컨셉의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에월에서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뭐 보시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어이 디자인을 직접 다 하시고 제주도를 되게 힙하게 디자인해서 네 옷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디자인의 독특함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제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비 트래블의 텀블러. 나비 트래블은 여행사예요. 그래서 여행사라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막 뭐 여러분들이 막 제품을 이 텀블러를 사고 싶다, 막 이런 텀블러를 살 수는 없겠지만 에코 투어라고 해서 친환경 여행을 추구하는 착한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 이제 업체들과 같이해서 에코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색상이 이뻐요,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올레길 걸으시거나 오름 오르시거나 할 때도 뭐 한라산 갈 때도 그렇고. 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다닐 때 텀블러 갖고 다니면 제주도는 지구별 약수터 라는 곳이 많이 있어서 어 요것만 들고 가서 물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물을 담아 주거든요 그래서 어, 생수를 굳이 돈 주고 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컴퍼니 라는 어, 업체에서 수분 크림을 예,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절초 수분 진정 앰플 크림. 그래서 브로콜리 컴퍼니는 상품화될 수 없는 원물을 가지고 또는 제주도에서 나는 원물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컨셉의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구절초 수분 진정 라인의 수분 크림입니다. 이 브로콜리 컴퍼니는 그 외에도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이 많이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 이런 데에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꽤 인기가 많은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친환경 화장품이라서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화장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친환경, 제주도에 착한 친환경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친환경 화장품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제품들, 전부 다 제주도 기업, 제주도 회사,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업들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만나게 되시면 한번더 눈길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